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패트릭쌤 TV 고민 얘기 하리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좀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뉴스들이 뭐뭐 뭐 내각제를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윤석열이 그 마이크 셔틀 에, 일단 윤석열의 마이크 셔틀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코미디 프로가 방송국에 없는 거에 대해서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는 최근에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노동 자체가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방법이 있는가? 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보새끼 아닙니까? 대체 일, 난 보다 보다 이런 후보는 보지를 못했어요. 참나 어이없어갖고 자존심도 없고 이거 왜 후보에 나온 거죠? 뭐 사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영으로 할수 있는 시설들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아니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국가를 꾸리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를 나오는 거고. 죽이든 밥이든 아 내가 진짜 이 국가를 한번 내가 내 스타일로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겠다 이게 이제 어떤 대통령 후보들의 포부인데 나이 양반은 도대체 왜 보다 보다 이런 분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이그 뭐랄까 어떤 그 살다가 왜 이렇게 좀 벙찐다라는 말 하잖아요 이거는 웃기는 것보다 벙찐은 장면이에요 아니? 이러려면 얘는 차라리 이준석을 내보내는 게 낫지 않나? 아이 새끼 진짜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제가 봤을 때 얘는 대통령을 하면서 뭔가 면피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게 오늘 뉴스 소식 들어보면요 진짜 황당한 얘기 하나 들리는데 그 뭐, 뭐지? 뭐 어, 내각제 맞아 맞아. 내각제 얘기가 들려요. 어 여기 나오는데 윤석열 내각제 띄운다. 오늘 뭐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 내각제를 어 김종인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과의 협치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건 제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 어디서 뉴스가 난것 같은데요. 어... 자, 그 부분에 대한 좀 <웃음>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병준 인터뷰. 윤석열 정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야 된다. 이제 이게 제이 직접적으로 지금 개헌 얘기를 못하니까 조금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은데 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한다는 얘기는 사실 입법부에서 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푸시를 가한 힘을 행정부에 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어 대통령 따가리지만 총리가 국회에서 추천하고 그리, 그렇게 해서 임명된 총리는 쉽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되려면은 힘을 갖는 어떤 그 총리가 되려면은 내각제로 가야 되거든요. 예전에 윤보선하고 장면이 힘없는 대통령 뭐 실제적인 총리의 관계였다가 이제 결국뭐 박정희한테 뒤통수 맞고 그때 이제 그오일구테타가 일어난 건데 그거를 좀 조심스럽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종인하고 김병준이 사실 굉장히 안 친한 데도 불구하고 합칠 수 있었,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김종인이 생각하는 승리 전술은 민주당 자체를 완전히 헤집어 놓겠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 내에도 내각제를 추정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즉 내각제가 되면 은 다수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총리가 내각제의 어, 으뜸이 되는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에, 김종인이 민주당을 헤집어놓고 어, 전술적으로 이렇게 어다 흩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 내각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 국민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 그냥 진영 야, 양 진영에서 갈려서 이놈 아니면 저놈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근데 내각제는 거의 300명을 뽑아가지고 이놈이 어떤 생각을 할지 저놈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다 따져가지고 그놈들 중에서 지들이 대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 대빵을 뽑는 확률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놈들이 선거 나와가지고 나 잘할게 잘할 거야 하고 속아가지고 뽑아주면 그놈들끼리 사바사바해가지고 또 대빵 뽑고 그러니까 아베 같은 놈이 계속 집권을 할수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들이 좋아하는 나잘 봐주고, 쟤잘 봐주고 이런 그 꼰대를 뽑, 계속 뽑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수당이 계속 집권을 하면 은 총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연구 집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조짐이 안 좋아요 사실. 그쪽에서 그렇게 내각제를 통해서 민주당의 반대파를 견인해 나가고 어또 윤석열이는 지가 모자라는 걸 아니까 어차피 다 맡겨놓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리는 차지해.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대빵이니까 근데 아는 게 없으니까 실제 정치는 남들이 해주고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있으니까 대빵은 되고 싶고 능력은 없으니까 정치는 못하고 정치는 니가 니들이 해. 그 내각제 개헌을 추, 어, 추진할 추 가능성이 높고 어 그런 부분을 암묵적으로 민주당 반대파들 계열하고 조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그 부분을 격파해 나갈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국민의힘도 그 반대편 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 국민의힘이 쳐나간다면 아마 홍준표에서 비트세력이 나올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김종인은 그 카드를 아마 던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에 수박들이 있는데 아 그때는 제가 수박이 아니라 수박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시대 밀본처럼 국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부에 내각제를 추종하는 그런 밀본 세력들이 있다. 걔들이 암암리의 뭐 정계, 재계 언론에서 퍼져 있어서 그 내각제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뭐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 음모론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내렸습니다. 결국 내렸는데 그게 사실은 김종인의 비카드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 완전히 그 지금 정치판을 개판 5분전을 만들어 놓는 거죠. 나라를 아주 말아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각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는 게이 내각제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정치적 전통도 좀 오래되고 또 국민 그 정치라는 자체가 사실 국민에게 음 나름대로의 양심, 나름대로의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를 오래 한 영국이나 이런 데서나 좀잘 맞는 거죠. 물론 영국도 사실 뭐 올바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부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개별적으로 쪼개가지고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총리를 뽑을 수가 없어.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군사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직선제를 어렵게 쟁취했는데 그것도 이제 피를 흘려가면서 찾은 그런 정치 체제인데 이거를 대각제 개헌을 통해서 어 정치 보리배들이 연구 집권하면서 지들 판때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주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반맛없는 것인데 이거를 교묘하게 마치 올바른 것이냐 끌고 가면서 어 국민의힘에서 김종인이 던지고 민주당에서 누가 받고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차피 그 국민이라는 자체가 우, 잘그 기득권보다 우매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게 기득권자들의 목표거든.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말했던 3S가 뭡니까?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걸 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게 사실 기득권층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국민들이 깨어나고 똑똑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혁명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또그 멍청한 사람들을 멍청하게 이끌어가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마찬가지로 오대오로 나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각제는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는 한 7, 8명 나오면 그중에 썩은 놈들다 골라내고 한놈 고르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은 300명 새끼들 중에 어떤 새끼가 썩은 놈인지 어떤 새끼가 안 썩은 놈인지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가 썩어 빠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300명을 뽑는데 150명이 썩어 빠졌어. 그 썩어 빠진 새끼들끼리 뽑는 게 총리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친일파가 토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내각 자체가 다수파가 친일파가 그 명맥을 이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친일파들이 갖고 있는 그 토대가 언론 정계 재계에 너무나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마이크 넘기기와 어, 지금 뭐 유튜버들이 걱정하고 있는 김종인의 내각제 이 부분 이 부분을 김영준이 살짝 던지면서 지금 간을 보는 건데 국민들 간을 보는 건데 철저히 커버해야 되고 어,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한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어떤 놈이 받아서 어, 동의를 하느냐 그놈이 역적입니다 <웃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의 핵심은 이부분에 이제 핵심 얘기고요. 아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윤석열은 자기가 이제 정권교체 분위기가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마이크도 넘기고 지 정치 안하고 지금 남의 정치를 지금 하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그 판때기는 이재명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종인은 정확히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각제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 내각제 카드를 꺼내는 순간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이재명 후보의 에, 그 탁월한 그 다음에 다시 등판하게 된그 유시민 이사장의 역할이 에, 굉장히 크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아 맞다. 오늘 저기 그 윤석열 부입니다. 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요건 안된다고 각하해버렸어요. 아 이제 이게 어 윤석열을 총장 업무 직무 정지를 시켜달라고 이제 어 추미회장관이 요청을 했었죠. 요청을 했었고, 어그 부분의 직무 정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취소를 시켜달라고 법원에다가 올려서 이제 윤석열이 근데 그게 각하가 된 거죠. 국민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 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각하 판결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수 있는데, 사실, 사실상 패소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제 이 윤석열의 변호인단들은 이미 검찰총장직을 물러나 있는데, 뭐, 굳이 이걸 뭐 계속 해야 되느냐. 라는 식으로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결과론적 얘기고요. 그 판단을 윤석열 손을 들어주려면 어, 취소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인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승자를 만들어 줄수 있는데 에, 그렇지 않은 상태로 어, 만들어 버린 것은 일정 정도의 에, 사법부의 견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윤석열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 이렇게 좀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사법부에서 윤석열을 무서워하거나 내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다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 가장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판단을 했던 그 재판관들이 굉장히 어, 상식적이다 <웃음> 물론 그런 분분도 있지만 워낙 그런 분들 을본 지가 오래돼서 어쨌거나 어. 지금, 윤석열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가,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된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탄압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이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안 해요. 머리가 나쁜 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는 몰라도, 아,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세결은 마이크를 건네주면서 아휴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또 다음 뉴스 좀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음, 그 다음에 그 오늘 그 유한기씨가 지금 어, 극단적인 선택을 유한기씨는 사실은 그, 이재명 측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반이, 어,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어요. 유서가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대장동과 크게 관련이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어, 법적인 증거로 쓰겠죠. 근데 이제 돌아가신 이유를 봤을 때, 억울하다라는 쪽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억울한 상태에서 도저히 뭐 주변에서 또그 심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쁜 놈들은 심약하지 않은데 착한 사람들이 또 심약해 우리 돌아가신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또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양심이 또 있으니까 또 억울함이 있으면 참지를 못해 그 고통에 이생된 분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뭘 잘못해서 돌아가신 건 아닌다고. 이건 너무 고통스럽거든. 얘들이 천원 덫이 도대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보이는 거거든.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하지도 않은 짓을 가지고 불명예를 쓰고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검찰들이 덫을 치게 되면 이거 못 빠져나가요.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치욕을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혔어요. 이 기득권들의 검찰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요새 그런데 집으로 그랬잖아. 서울대 가서 이게 법원에 가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서 무죄를 때려야 어, 내가 정당하구나 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죄를 받을 때까지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게 비극이다.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고통을 제가 봤을 땐못 견딘 것 같아요. 거기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를 내가 과연 어, 나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이분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유서에 썼을 거야. 썼으면 은 그걸 검찰에서 내버려 두겠어요? 증거로 채택을 하지? 증거 채택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유서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양심의 가책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걸 밝히고 돌아가실 텐데 주변에다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평소에 말씀 을 많이 하셨대 유서에서도 그게 답답해서 별다른 얘기 없이 돌아가셨다면 결국은 억울해서 근데 검찰에 덫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한기적으로 대장동에 대한 잘못된 수사가 빚어낸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노 김호수 검찰총장이 될때 우려했던 부분 결국은 나타납니다 쌀도 보리도 아닌 결국은 검찰이기 때문에 쌀도 보리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쌀이었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죠 아니 대장동의 핵심은 계좌를 따라가면 어떤 개새끼가 돈을 쳐먹었는지 아, 금방 알수 있는데 안 따라가 왜그 본원지에 지들 검찰 선배들이 줄줄이 줄을 서고 있거든 그러니까 계좌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뻔한 사실을 그냥 입 쳐다물고 수사를 아주 역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아니 나 같은 놈이 길게 날뛰면 뭐하냐고. 수사 누가 해? 검찰이 합니다. 안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80명이 보세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영이라도 때려서 즉 지금... 어, 일산에 있는 그 다리가 무료로 됐다가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거지 일인데 그걸 또대부분에 정지 신청을 해서 다시 없어졌어그 무료가 무효화 됐어요 근데 한 명을 제대로 뽑으면 잠시라도 무료를 낼 수가 있어 근데 국회의원은 180명을 모아나 봐야 이 새끼들은 힘이 안 돼요 이놈 저놈 다 생각이 다르고 공부도 안 하고 주변에 무슨 뉴스가 났는지 어떤 일이 났는지 조국 교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놈들이 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각제의 모의미성을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아무튼 이 무고한 희생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 목숨이 한 번이면 끝나는 건데 이분이 잘 살아왔던 개인의 이 자기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결코 비극이 안니랄수 없는 거고 또 가족들은 또 어떡합니까 누군나한 번은 죽는 거지만 해피엔딩이 돼야 되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백날 떠들어도 전달은 안되고 전달이 된다 한들 에, 저 같은 에, 유튜버들이 앞으로도 한 10만명 100만명이 나와야 저는 어, 어느 정도 이 민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